이번 주제는 최적화 PC를 위한 드래곤볼 모호기로정했다 이것은 견적을 빌자한 예능이다. 진지한 설명을 원한다면 카드 영상으로 바로 가버리란 말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미초나 야미지 보관소입니다. 30만원짜리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있는 삶이다. 하이엔드 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살면 된다. 한물간 똥컴을 쓴다고 전혀 가치 없는 삶이 아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PC는 세상에 없다. 어쩌면 그런 세상이 지옥일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최적가 컴을 위한 궁상짓 아니 검색을 해보았다. 최적가 PC를 위한 작업은 드래곤볼 모기와 같다. 그 비밀을 알려준다. 하나, 드래곤볼을 모은다. 둘, 신룡을 소환한다. 셋, 신룡에게 소원을 빈다. 그러면 신룡이 내 소원인 여자 팬티. 아니, 최저가 컴을 내려준다. 뭔 개소리야! 부르마와 오공이 드래곤볼을 찾아 모험을 떠나듯 세상 어딘가에 있을 최저가 부품을 찾아 내 쌍으로 모험을 떠난다. 그첫 번째로 할 일은 CPU를 찾는 일이다. 조립 PC에 있어서 CPU를 고르는 게 반이라 할 수가 있다. CPU가 정해지면 나머지 부품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먼저 AMD 에슬론 레이블리치 200G를 고려해 본다. 에슬론이라 지금도 에슬론이 나온다. 나같이 최저가 컴퓨터를 찾는 궁상 아니 유저를 위해 지금도 만들어 주고 있는가 보다. 작년에 최저가 컴퓨터 견적으로 꽤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다 그때 나도 구매했었다 그래서 다시 찾았는데 설마 가격이 올랐다 8만원에 육박한다 그땐 5만원 정도밖에 안 했었다 왠지 모를 배신감이 든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다 수요 공급 곡선을 따라 시장가는 변하기 마련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AMD 에슬론 레이븐 리치 200G가 왠지 신기루처럼 느껴진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 딴 거를 알아본다 AMD 라이젠 5 1600 서민 리치다 처음 라이젠이 세상에 나왔을 때즉 1세대 제품이다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CPU 성능이 제법 상위에 랭크한다 물론 내 기준이다 어쨌든 에슬론 레이븐 리치보다 훨씬 성능은 높아서 코어수가 6개고 스레드가 12개다. 현재 네이버의 세거는 거의 없고 이따에도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30만원에 육박한다. 저 돈이면 4세대 라이젠5 5600X 범위어를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왜저 가격이 존재하는가? 의문이 든다. 속지 말자. 신기로이다. 중고도 괜찮다. c 트는 감가상각이 거의 없는 제품이다. AMD 라이젠 5 1600 서민, 서민 리치로 최저가 검색을 해본다. 다행히 한 번에 최저가 제품이 나온다. 최저가 검색은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다. 최저가에 사고 싶어 검색을 하면 대개 별 상관도 없는 자잘한 제품들이 나와서 갠세일을 논다. 이것이 최저가 검색을 한없이 괴로운 노가라로 만든다. 그래서 이걸 시청하는 여러분은 운이 좋다. 그 노가다를 내가 대신 해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AMD 라이젠5 1600서빙립즈를사 라고 플레임을다 써서 그런지 싶다. 그러니 여러분도 보이는대로 다 써주길 바란다. 그러나 여러분이 검색할 때쯤에는 바뀌어서 어떤게 겐세이를 놓을지 모른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땐 신기루라고 생각하길 바란다. 1 1 2 0 0 0원짜리다 그리고 혹시 아직 난 AMD를 모른다 곧 죽어도 아니 인텔이 끌어안고 죽겠다 하실 분은 i3, 1100, 애플을 추천한다 10세대 CPU가 10만원밖에 안한다 게다가 이거는 최저가 검색을 안하고 그냥 보이는 거 찍어본 것이다 최저가 검색을 하면 9만원대에도 살 수가 있을 것 같다 참고로 라이젠5 1600에 내장 그래픽은 없다 그래픽카드를 따로 사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두번째는 그래픽카드를 고른다. 원래 최저가 견적에 그래픽카드 따위는 없었다. 내장 그래픽 CPU를 사는게 정석이다. 최저가 견적에 쓸데없는 돈을 쓴다는건 불욕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공식도 바뀌었다. 빌어먹을 비트코인 때문이다. 내장 그래픽이 있는 CPU와의 가격차이가 그래픽카드를 따로 살 만큼 크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gtx 550ti다 물론 난그 시대에도 이 제품을 구경해본 적도 없다 누가 그냥 그랬다고 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시대엔 궁상 아니 최저가 유저에게 그래픽카드에 돈을 쓴다는 건 굴욕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CPU가 중고였으니 그 그래픽카드도 중고여야 짝이 맞다 실은 그래픽카드 신품은 최저가 컴을 하나 더 구매할 가격에 맞먹기 때문이다 비어먹일 비트코인 때문이고 더 근원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이다 가격은 3만원이다 여기 2만 5천원이라고 나온건 신기로다 g p u 가 정해졌으니 나머지는 일사천리다 세번째는 바로 메인보드다 보급형으로 가장 좋은 A320 시리즈다 난꼭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수구라면 최상의 보드를 구해도 된다 라이젠 시리즈는 하위 호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처럼 어차피 뭘 사든 그냥 10년을 쓸 분들은 A320 시리즈로 간다. 게임도 안하고 사무용이라면 이제는 정말 컴퓨터가 10년을 쓰는 가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SSD라고 하는 아주 혁명적인 개세 아니 부품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A320 시리즈로도 웬만한 게임은 돌아간다. 그래도 비싼 걸 사는 유저는 게임 그래픽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다 그래픽이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못 나오면 못 나온 대로 살면 된다 게임 속 세상은 어차피 신기루다 사진에 나온 기가바이트의 모델명을 전부 입력하고 검색하기 바란다 이것은 5만원 밖에 안한다 더싼게 있지만 난 오늘 이걸로 정했다 왜냐면더싼건 MBM이 스스디를 지원 안 하거나 뭐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 최저가의 MBM이 스스디를 쓸 거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당근이다. 최저가의 MBM이 스스디는 절대로 구력이 아니다. 자연스레 네 번째는 스스디로 넘어간다. 이제 스스디는 MBM이 프로토콜의 시대다. 누구나 좋은 건 안다. 항상 가격이 문제다. 그것도 m b m e 가다 해결한다 그러니 m b m e SSD를 사지 않을 이유도 명문도 없다 검색창에 PM991을 검색한다 세번째 14,800원짜리를 고른다 검색해보면 상회에 12,000원짜리도 있는데 이것도 신기로이다 속지 말자 용량은 128GB로 2% 모자란 느낌이다 본조안는 이미 저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윈도우는 물론 웬만한 기본 프로그램을 다 깔고도 남는다 야구 동영상이나 게임을 넣지 않는 한 절대로 1 2 8기 b 를다쓸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럼 컴으로 일만 하고 사냐 야구 동영상은 어떻게 다운받냐 할지도 모른다 물론 일생에 야구 동영상이 중요할 때가 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폭력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야구 동영상은 그 호르몬 수치를 낮춰준다 물론 순간적이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순간순간을 넘기며 사는 것이다. 세번만 넘기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다. 야구동영상을 모으실 분들은 하드를 사면 된다. 내 지인 중에 10테라짜리 하드를 4개나 구입한 놈이 있다. 아마 본저가 되려는 모양이다. 이 제품이 이렇게 싼 이유는 노트북에서 출시 전에 부품을 바꿔서 홀크로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그러니 중고가 아니라 새 거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품과 AS 기간이 좀 다르다. 초기 불량 아니면 AS는 일 없다. 그러니 그냥 이거 사라. 14,800원이다. 다섯 번째는 램이다. 삼성 DDR4 PC4 25600 8기가다. 25600 8기가가 아니라 제품 번호 25600이고 용량은 8기가다 삼성 DDR4 8기가 중에 더 최저가가 있는데 속도가 이게 더 빠르고 가격차가 적어서 이걸로 정했다 앞서 메인보드가 일단 3200MHz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다 근데 램은 최저가 검색이 정말 어려운 아이템이다 램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아주 보기 좋게 최저가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 각종 이상한 아이템이 다 튀어나온다 신발에 쓰레빠도 있다. 그래서 어렵다. 네이버에 DDR4, PC4, 25600, 8기가라고 구체적으로 검색을 해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이 판매자도 그걸 아는지 특가RY라는 요 꼬리표를 붙여놓았다. 그래서 특가RY까지 풀네임으로 다 써서 검색을 하는 게 좋다. 잊지 말자 특가RY. 앞에 더싼게 있었는데 신기로였다. 속지 말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케이스다. 근데 이거 케이스가 진짜 감동이다. 이번 견적에서의 최고 보람인 듯싶다 무려 3,900원. 중고가 아니다. 지난달에 내가 이거 한번 사봤다. 그때는 이게 대략 1만원이었다. 오늘 사려고 들어가 보니 가격이 내려가서 3,900원이었다. 감동받고 내친구의 키보드도 같이 구매했다. 묶음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케이스는 대개 묶음 적용이 안 되기 식상이다 근데 이건 그게 된다. 대망의 마지막. 일곱 번째 아이템은 파워다. 옛날에는 파워 사는데 돈을 안 썼다. 메인보드, CPU, 핵심부품 다 제일 저렴한 거 사는데 미쳤다고 파워 따위에 돈을 쓰냐? 대략 이런 마인드였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 최저가를 추구하고 교체주기가 늦을수록 파워가 제일 중요하다. 한번 사면 10년을 쓰기 때문이다. 본주의 경험상 파워가 내구성이 제일 약했다. 그리고 파워가 나갈 때 문제가 동반자살을 하는 것이다. 마치 농계처럼 농개는 호국 영령이 격에 맞지 않는다 마침 오징어 게임에 매우 적절한 예가 있다 그 한미녀처럼 다른 부품을 안고 같이 되져버린다 그래서는 아니 된다 생명이든 기계의 수명이든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이젠 파워에 제법 투자를 한다 물론 내 기준이다 마이크로닉스가 좋았다 이유는 당근 가격이다 좋은 파워메이크로 마이크로닉스, FS, f p 시소닉 등을 꼽는다. 그 중에 최저가에 제일 먼저 뜨는 게 마이크로닉스다. 그래서이다. 마이크로닉스 가성비 라인에 엘리트 시리즈가 있다. 사진을 보면 최저가로 3만 1 천원짜리가 있는데 이건 350와트다. 당근 1천원을 더 주고 500와트를 산다. 그리고 이게 색깔도 좀 있어 보인다. 이왕이면 그게 좋다. 얘는 풀네임을 다안 써도 쉽게 나온다. 아래 마이크로닉스를 찍으면 알아서 정렬된다. 이렇게 드래곤볼을 다 모았다. 이제 실용을 소환할 차례다. 이 시대는 컴퓨터든 실용이든 비슷하다. 우리 소원을 들어준다. 뭔 개소리야? 결산을 해본다. 종합 30만원이 안되는 28만원대로 본체를 구했다. 다시 말하지만 하이엔드 컴퓨터는 신기로와 같다. 내가 구매하고 뿌듯해 하자마자 한물간 컴이 돼버린다. 본자는 구독자 한중짜리 유튜버라고 광고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컴퓨터는 본자가 몸소 체득한 실존하는 것이다. 오래도록 쓰길 바란다. 벽에 똥칠할 때까지 쓰라 마리아.